뭐 부호. 부호. 얘나오 나도 역시뭐얘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 야. 주요 다음에 항상 5월 예. <뭐나> 아, 일단은 다른 <뭐나> 스케줄 없으면 <뭐나> 다음 주에 막 우리 다 같이 걸다 하고. 어, 어, 좋아요. 나도. 크. 부 앞에 나와서. 자, 출발합니다. 일단다 예. 오. 일단은. 야, 처음은 아, 좀... 아, 좀... 습니다 오빠, 뭐 여기 여기 있는 애까지 보여를 <웃음> 불러서. 아, 그... 야, 이러다 우리 중국어 완전히 끝내겠다, 올해. 진 12월 달에. 와 중국어. 와, 중국어 이 정도면. 어, 지금 감 잡고 있어. 여기다 조금만 불 붙으면 오. 가는 거야. 근데 오. 다 따라갈 수있어지 음. 맞아. 오, 니, 니, 오, 니 응. 맞아. 뭐니니 니어. 응. 워야오. 니야오. 노무 no. 물이 보 o 라란색 s 물 a r e 물, h a t I said, s 러, a r e b 진짜, 로. 완벽하다. 니. 크, 크마크마 어, 어, 크마. 크마. 그 <웃음> 이마실래 뭐, 뭐, 아니요. 마실래? 물 있었어요. 있었 어요 과거형. 어 그러니까 을 <웃음> <웃음> 어제 어디, 어디 있었어요? 시부 아 야, 근데 <웃음> 대단 대단하시니까 대단. 그북부단니까때딱정해 오. 자. 자. 자. 자. 어. 타이완 야시라는 게 있어요. 타이완 야시 야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왜 거기는 그냐면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낮에 만날 수가 없고 하니까 밤해나어 가면 열시 11시부터 이제 나가는 가서 간식 먹는 게 이제 인물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한 열두 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는 야시장이 없어요. 왜냐면 날씨가 뜨거워야 되는 게 필수적인데 음. 하와이 같은 데도 낮에 다닐 수는 있잖아요. 괜찮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음식이 굉장히 발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제주도에다 해보려고 웨디 여기 구분 오케이 자 갑니다 이게 이제 찐에서 빨간 거니까 시작 찐오 이게 가깝냐 이거 자 찐마 찐마 택시 타고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야 뭐조건 아, 찐마. 찐마. 찐마 찐마 오이거 주소 주고 찐마 찐마, 찐마. 오찐 부찐 부찐 찐찐 부찐 부찐 찐 찐부찐, 부찐 부찐, 부찐. 부찐. 부찐. 부찐. 와뭘 원자 하나만 배우면돼뭘 원자 원은 중 말로 원수 없어요 연수 연수 연수 연 옐옐 yes, 예. 예. 이렇게 노란색이 떨어지니까 녹색은 옐 예. 원래 yeah. 원래 그다음에 <paranoid> 공원 병원 예 yeah. yeah. 빨간 거어 빨간 거자 시작 옐 yeah. yeah. yeah. 빨간 거는 시작 옐 yeah. yeah. 빨간 거 노란 거는 옐 yeah. yeah. 녹색 예요세 가지 말자 빨간 거세요예오 yeah. yeah. 녹색 yeah. Yeah. 오 노란색 왜 이겁니다 뭘 원자를 갖다가 원뭐원 원 여러 가지 동물원도 원있고 병원할 때원있고착경할때원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요한건 원래 원자는 웬날 녹색으로 치는데 원래는 원래는 희망이었어요 자왜 가깝다 진오 멀다 왜오원 뿌이 왜뿌원 뿌이 왜시이 중어는 끝이야. 원 발음 없이 왠으로 가면 자왠부유엔 부위엔 왠부위 부위엔 찐찐 부친 찐 시작 찐부진부찐부 부 잘했어요. 왠 시작 유부엔부위 그렇지 이렇게 쳐줘야지 명확하게 들리는 거야 택시 아저씨가 알겠죠? 다시 시작 멀지 않다 가깝지 않다니까 가깝지 않고 멀지도 않아요 부친 부위 부부이 이것만 이제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에 죠임부이부이엔붙부이엔붙부이엔붙부이엔부이엔부이부이엔부이뿌붙임부부이엔부이엔부이부이엔부이엔붙부이엔붙부이엔 붙임부이엔 붙임부이엔 붙부이엔부부이부이엔붙부이엔부이엔 붙임부이엔 붙부이엔 붙임부이엔 붙임 이사운드를 기억해. 멀지 않아요? 오, 예. 가깝지 않아요? 어 이렇게 이 사운드로. 자, 가깝지 않아요? 오, 멀지 않아요? 오, 예. 근데 왜이성조가 피느냐. 경상도 네밥만나 해야지 <웃음> 알아듣지네밥만나못 알아듣는 거야. 네밥만나 해도 못하려고. 네밥만나 해도 못 알아듣고. 근데 걔들은 알아들었는데. <웃음> 아, 이게 아, 이제 아, 왜 아, 그러냐면 아, 아, 아, 어 그러니까 아, 왜 저렇게 아, 알아 알아듣게 되냐면 한글을 썼던 소리 글자를 썼는 우리는 이게 이제 알아듣게 되는데 거기는 소리 글자가 없다 보니까 오직 사운드로 소리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음.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는 거 우리는 대충 가면 돼 그냥. 음.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안 모르겠다. 한번 <웃음> 시작. 시작. 밥 먹었나? 시작? 밥 먹었나? 오뭐 이렇게 가도 되고 부산, 네, 울산. 오. 산산. 어좀 세네? 울산. 또 울, 울, 부. 산이 <웃음> 높아요. 울산이 높죠? 밥 먹었나? 예. 네, 어. 부산 좀더 낮게. 부산해봐. 부산해봐. 부산, 부산. 밥 먹었나? 아, 울산. 밥 먹었나? 응. 어, 울산입니 아 이상하다 아, 아, 이상하다 있어 있어 어. 있어 본인들은 알죠 본인들은 알지, 알지? 어. 본인들은 알아 한나 어. 어. 아, 뭐, 사투리 네, 해봐 아, 뭐 나. 나. 먹었나? 나뭐 먹었는데? 부산 짜장면 짜장면 먹었나? 음. 음. 나는 송이덮밥 맛있더라? 음 맛있더라 <웃음> 음. 음. 음. 음. 어니 네 별로 묻무튼뭐 음. 음. 음. 여기가 좀 무뚝뚝하나 부산이 약간 무뚝하고 부산이 약간 크랙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되게 중요해 그렇지 이건 중요해 제일 촬영할 때 부산은 약간 유동인구가 많아서 서울 사람도 외지인 어, 공장이 어, 있어가지고 어 네. 서울 사람,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 어, 서울, 사람. <웃음> 서울 사람 안 저래요 응. 서울 사람 어, 서울 사람 부산은 어, 어, 부산은 부산, 부산. 약간 감정이 없네 어. 그리고 좀더 내리찍지 아 내리찍어 정감 있는 거 같아, 부산 어디도 정감 맞아. 있네 부산은 <웃음> 더, 더 되게 애교도 더 있어 맞아 오, 애교도가 왜냐면 음. 표정 무뚝뚝한데 말투는 약간 그런 맞아. 맞아 오빠야 뭐 하는데 약간 부산아그이 부산이 근데 부산은 말은 말뭐 하노? 어매 얘 이런 말 아, 아 이런 거 아, 아, 여러분 어. 진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아니. 분별했다 근데 표정을 무서뭐 하노? 표정 무서 나는 그런 면 대구 사람 만난 것 같아. 대구식이야. 바 있어예. 이런 거지 근데 대구가 네, 더그 뭐. 말투는 음. 더뭐 이쁘지만 더 세. 맞아. 무 대구새. 어,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되 K 만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안, 당나라 때 중국어예요. 시안이라고 한 데서 온 거야, 이게. 신라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문화를 그쪽 지역은 통치자 문화야.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를 써야지 통치자의 세력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이제. 왜? 쟤들이 남의 힘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탐걸 쓰니까 속에 막 응이 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이제 이걸 안 거야. 왜 이렇게 소리가 중국 발음처럼 될까? 쌀 발음이 안 될까? 그때 영향으로 완전히 문화 자체가 중국 문화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이제 복이 다 나온 거지. 왜냐하면 성조를 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쉽게 할수 있는 아주 타고난 거죠. 가볼까요? 부치 브이예! 사투리 같지 않아? 부채 뿌이에? 아니, 까꿍 넘어 말이 하기 더 편한데? 어, 그거 성조가 없으니까 부채 뿌이에? 부채 뿌이에? 가깝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뭐 이런 <웃음> 거야 <웃음> 자, 부채 뿌이에? 부채 뿌이에? 부채 뿌이에? 자, 원어민 예? 예? 예? 예? 소리로 가깝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해보세요, 부산, 시작자 가깝지 부... 않나? 어, 시 울산 가깝지 않아요? 어, 멀지 뭐가... 않아요? 어, 별로 안 멀어요 <웃음> 별로 안 먼데? 안 먼데? 니 뭐죠? 저... 무쳐도 뭐반반나가 아주, 아주 좋아요. 오늘 역할에서. 소울 <웃음> 네. 사람 치즈가. 에요...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세상이 없다. 세 <웃음> <왜 살아계신 아버지? 웃음> 어, 어, 세상 세이없다 세계 세상에 어. 자, 쓰게. 쓰게 세계 없어요. 장 쓰게. 부치부이. 이예 부치부이예. 부이 l o n 렁 s 렁다는 거야. long, g 부들부들 막,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 o n long, long, long, l 어, <웃음> 아, 되는 거야. 아, 자 러시오 로시오오러시 카페 러 카페 야럭럭지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 렁 뻘렁 뻘렁 뻘렁 렁 뻘렁 뻘렁 뻘렁 뻘렁렁 l u 아 p u l a Lumpula,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Lamb, 빙수차, 쇠우빙수가 빙쇠. 물이야, 물. 빙쇠. 물. 물. 어, 물, 물, 물, 물, 물, 음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빙 물, 빙